21일에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서는 정혜수가 주세영과 강지호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서류경은 천하그룹 특별수사를 자신의 선에서 정리해달라며 주범석에게 낙 감옥 보내줘요.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 세영이 이나하고 결혼시키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범석은 자신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으나 서류경은 그 전에 세영이 파혼당할 거예요. 세영이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봐요. 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수는 딸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약속을 지켰다는 강지호의 말을 떠올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때 나타난 유인아를 발견한 그는 아 창피하게 눈에서 왜 물이 나오냐 라며 오열했습니다. 유인아에게 병원에 가겠다며 말하고 운전하던 주세영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뭐야? 해수 라고 황당해했습니다. 유인아는 강지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나 정혜수는 지호씨가 그랬다고요. 자기 너무 믿지 말라고! 라며 욕을 쏟아내며 쓰러졌습니다. 그런 정혜수를 업은 유인아는 편의점을 벗어났고 모든 것을 본 주세영은 분노했습니다. 정혜수를 집에 데리고 온 유인아는 바닥에 누워 욕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다음날 운동을 하던 유인아는 자신의 부모님을 걱정하며 위로하는 정혜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혜수에게 사람들은 눈앞에서 다른 사람 다리가 부러져도 내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가 아프죠. 그런데 혜수씨는 자신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 걱정부터 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배려심이 남달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고 인사치레로 한 말이라 답한 정혜수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로 받아들이면 심장이 따끔거려요 라며 강지호가 여자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유인아는 자신이 아는 강지호가 아니라 말했고 결혼식 날 여자가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했습니다. 여자의 정체를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고 짐작간다는 정혜수의 말을 떠올린 유인아는 강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주범석은 주세영이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놈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주세영은 어차피 결혼은 유인아랑 할 텐데 알아서 뭐 하냐 말했고 주범석은 어차피 할 결혼 내 엄마가 왜 감옥을 가라고 분노했습니다. 전하그룹 특별수사를 자신의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했던 서류경에 주세영은 엄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라며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해결될 거라고 답하는 서류경에 그는 정말 나 때문이야? 온전히 나 유인아랑 결혼시키려 했어? 정혜수, 강지호랑 다시 이어주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서류경은 뭐가 달라? 엄마 딸 세영이가 약혼자 이나하고 결혼하길 바라는 거랑 후원하던 혜수가 10년 사귄 남자랑 결혼하길 바라는 거 같은 거야? 라고 말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주세영에 당연히 내딸 세영이가 더 중요하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주세영은 만약 내가 강지호를 선택한다면 아니 강지호랑 결혼하겠다면 내편 돼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서류경은 당연히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연덕은 딸을 결혼시키려고 옥살이 하려는 서류경에 모성은 대단하다 말했습니다. 서류경은 회장님보다 살 날이 많은 제가 옥살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마연덕은 주범석이 가만히 두겠냐며, 그곳이 호텔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서류경은 결혼식 날짜 잡아 말하겠다며 자리를 떴고, 마연덕은 설상무가 정말 옥살이를 하겠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자신의 후계자로 기사가 뜨자 마연덕은 특별수사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우리 민성이도 나도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설 상무 보육원 봉사 가는 날이 오늘이지? 이나도 데려가야겠다. 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호를 만난 유인아는 너 다른 여자 생겼다며? 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정혜수와 술을 마셨다는 말에 강지호는 해수랑 단둘이 너라면 좋겠냐? 라고 따졌습니다. 유인아는 주세영이랑 너랑 둘이 술을 마시면 꼭지가 돌 때까지 경우가 달라. 난 사랑을 처음부터 배제했지만 주세영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커. 고로 주세영은 너한테 형수씨 라고 말했고 강지호는 형수씨로 깎듯이 모실 테니까 잘해줘라 라고 답했습니다. 이해유인아는 넌 이미 혜수씨랑 끝났어. 혜수씨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남자랑 술을 마시든 잠을 자든 신경꺼야 말이 돼. 그런데 뭐냐 표정이. 해수 씨는 내 결혼 상대로 자격미달이지만 평생 내 여자로 살아야 한다? 보험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강지호는 내 몸의 일부분 같다. 묵직하고 아리태. 입지도 않을 거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오래된 옷 같은 여자. 그게 해수야 라고 말했고 유인하는 한별이가 있는데 쉽게 정리가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마연덕은 서류경이 봉사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공을 가져갔습니다. 주범석은 강지호에게 내 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 자식을 사랑한대 자네 유인아 베프잖아 책임지고 그 자식이 누군지 밝혔네 찢어 죽이고야 말겠어 당장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수를 찾은 주세영은 천하그룹 유인아 본부장 내 약혼자인 거 알지? 그래서 꼬셨니? 내 남자라서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무슨 헛소리냐는 정혜수의 그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어젯밤에 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자신을 업고 집에 들어가는 유인아를 봤다는 주세영에 정혜수는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 본부장님이랑 맥주 마신 건 맞아. 배프지인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말에 주세영은배프지인 백화점 본부장이랑 일개청소 도우미가 정혜수 너는 뭐든 내거 빼앗고 싶니? 예전엔 우리 엄마 이제는 약혼자? 오해받기 싫으면 더는 우리 엄마든 내 약혼자든 얽히지 마. 너나랑 다시 얽혀서 악연에 기름 붓고 싶어? 활활 타죽고 싶냐고?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정혜수는 주세영 너는 나랑 다시 얽히고 싶지 않은 거 맞아? 맞다면 왜 지호 씨를 찾아와? 라고 물었고 주세영은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마연덕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냐 말했고 유인하는 회장님 명령으로 봉사를 왔지만 오길 잘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유민성 대표의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냐 묻는 말에 마연덕은 자식 목숨 놓고 거짓말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나마연덕 장사꾼이기 이전에 내 아들 어미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정혜수 집 앞에 도착한 강지호는 애 엄마가 어디 남자랑 밤늦게 단둘이 술을 마시냐며 발끈했습니다. 주세영에게 정혜수는 혹시 너니? 네가 한별아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게 한그 여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세영은 들었어. 너 결혼식 깨진 얘기. 지호씨 다른 여자 있었어? 라고 되물었고 정혜수는 지호씨 마음 들었다 놓았다 해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여자. 너주세영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라고 따졌습니다. 자신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 말하는 주세영의 그는 내 남자니까 지호씨가 어릴 때부터였어. 상무님이 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로 날 미워했고 내목 졸라 죽이려까지 했어. 그런 네가 지호씨가 내 남자라는 이유로 흔들었다 해도 이상할 거 없잖아. 그런데 오히려 날 찾아와서 내 남자를 흔들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주세영은 정혜순이가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게 싫어. 엄마로 부족해? 이번엔 이나 씨야? 남자한테 버림받고 불쌍한 척. 이나 씨 어깨에 기대고 술 취한 척 업혀와 라고 분노하며 너만 보면 징글징글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이라고 정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과거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정혜수는 주세영에게 내가 아직 1 2 살인 줄 알아? 주세영, 내가 보기 싫으면 네가 도망가 라고 밀쳤고 이때 나타난 강지호가 무슨 짓이야 라고 따졌습니다. 약한 척하던 주세영은 혜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다음에 올게 라며 비틀거렸고 강지호는 재수씨를 차까지 모셔다 주겠다며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세영은 강지호에게 재수씨재수씨를 가지려면 용기가 필요해? 너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유인하 여자를 넘보겠어?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강지호는 주세영에게 거칠게 입을 맞췄고 이를 보게 된 정혜수는 충격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 인터뷰하던 마연덕을 떠올린 서류경은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마 회장 조금만 기다려. 사지가 찢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꼭 느끼게 해줄 테니까 당신 사람들 자리 천하그룹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분노하는 장면으로 구회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주세영과 마주한 정혜수는 지호씨랑 끝났어. 지호씨가 그렇게 탐나면 주세영 너 가져 라고 말합니다. 어딘가로 운전해 향하던 서류경은 다음에 가야 되겠다. 미행이 붙은 것 같아. 라고 통화로 알립니다 유인하는 강지호에게 니네 세여자가 주세영이야네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게 만든 여자가 주세영이냐고 라며 강지호를 때립니다 서류경은 마 회장과 차를 마시며 제 인생은 온통 회장님에 대한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제 복수의 절반쯤은 이루어질까요 라며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을 독백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